로드마스터 존하크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각 먹으라 신도! 불쌍! 없는! 덤벼라 존하크 난 실은 네가 누군지 기억하고 신도! 있다 더 가을 메이든의 힘을 가진 사천왕 신도가 이런 애의 성이한테 죽다니 이 바보같은! 음? 신도 녀석 다 모형이군 흥, 어, 녀석은 우리 간부들중 최약재지 한타 따위에게 지다니 셀러님의 수치! 먹으라! 백쇼스! 드디어 간부들을 물리쳤어 이제 셀러미 있는 그림성의 문이 열릴 거야 존하크 싸우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은 유물 네 가지를 지켜야만 나를 물리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안 그래도 별 상관없어 뭐, 뭐시? 좋다, 그럼 나도 한 가지 말해줄 것이 있다 내겐 사별한 연인이 있는 듯한 기분도 들지만 그런 건 별로 아무 상관없어 그러냐, 그리고 램던트의 신들은 모두 돌아오고 인류는 잘 살아갈 것, 이젠 날 물리치는 것만 돼. 간다!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